자 이렇게 해나 보도록 할게요 솔라레이숭 뽁뽁뽁뽁뽁 와! 89만! 89만! 아, 지난번에 1000만원 기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엘입니다. 생방에서 지금 막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있었잖아, 그지? 아, 그래, 이런 정도 해보다가 근타르를 아마 우리 편집자님들이 근타르가 근데 싸울 줄 아는 애일까?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편집자님들이 근타르를 자주 쓰긴 하시지만 한 번도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그 근타르가 오늘 한번 전장에 나타나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근타르한테 이게 있어요. 공중이 있고 공중 썼을 때 적군한테는 또 주피 감소도 붙고요 뭐 그런소솔하다고 보고 뭐 되게 좋은게 뭐냐면 요거 내가 근데 근타 나오다, 나오자마자 만들어줬거든 근데 쓸 일이 없이 처박혀 있었는데 뭐 적군 필살기다찰때 두턴 동안 필살기 봉인시키는 것도 있거든 이게 실전에서는 되게 좋은 개성이거든 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얘를 앞에 꺼냈을 일이 없었던 거야 근데 여신 대의 시대가 왔다 그럼 마우드 여신이니까 한번 뭐 해볼만 하잖아 자 개성 한번 봅시다 적들이 이제 칠거 아니야? 전체기 같은 거 치다가도 치질 거 아니야? 자신의 은청 효과로 생명력을, 생명력을 회복할 할 때마다, 그러면 한대 맞을 때마다다. 한대 자기가 맞을 때마다 모든 아군 기본 능력치 6%씩 총 5, 6, 3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냥 소소하게 때리겠지. 전체 기폭도 있고. 이마도 생체를 내줬더니 대박 한 6만 0 0원 나와. 두급이 자, 마엘 때문에, 어, 어, 어, 뭐고 이거? 잠깐만. 상대도 마엘이라. 상대도 마엘이라, 둘이의, 어? 뭐고, 이거? 야, 야, 약간 좀, 약간, 좀 두려웠는데, 순간.. <웃음> 자, 이 덱의, 어, 한계라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가 여신 덱이면, 구류드의 방어 관련 깎는 게, 능력치 감소가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구류드가 아예 없는 사람들, 뭐고, 이거 자꾸 왜, 왜 이러세요? 왜, 왜 쫄았는데, 진짜? 야, 우리 이 친구 지금, 어, 야, 기분 좋나 보다, 야, 근데, 어? 뭐 때문에 이겼는지 모르지만 기분 좋나 봐. 어. 들어갑니다. 어, 먹고, 이거. 음지님음지님이 무슨 덱이에요, 이것도? 어? 진짜, 덱 연구 활발하게 하시네. 아, 우리 버프가 많으니까 이걸로 펑! 때리시려고, 파열로. 그치?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으시고. 이렇게 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홀리라이트로 공증을 하는 우리의 근타르, 빡! 스 빡! 스 박스, 박스, 박스, 박스 64번, 64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그럭, 봤나, 어, 옛매라 네가 첫턴에 썰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근타르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엔매리 필살기 만들어도 우리 근타르 성물 때문에 필살기 두턴 동안 못 써요 장기 뿜니다 에? 야 이라, 나 근데 솔직히 못죽못 죽일 것 같았어요. 예. 이게이 하나 시작했는데도 좀 휠이 많더라고, 확실히. 여, 여, 여, 여, 연반이. 와우. 좋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요 자식이 이제 끝까지 저항해주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 근타라도 공격할 줄 안다는 거한번 보여드리고. 간다! 간다! 두두둑! 우리 근타르 13만 나왔어요. 이게 근타르다. 자, 진짜 딜한번보주자 오, 여여여여 풀피가! 야, 풀피인데! 야, 풀피인데! 어, 어, 미칩뿌다니까그 단단한 에가서가 성물발정돼서 풀피가 됐어요 근데 그 풀피를 42만으로 그냥 이게 진짜 겁나 멋있네 이거 진짜 쭉쭉 하는거 진짜 풀피였는데 갈아마셔버렸어 갈아마셔버렸어 어? 뭐고 이거 궁을 겨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승이 안되겠네 이거 투투투 진짜 근타르 13만 근타르가 아주 생철이에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9만 쇼! 뿍시, 뿍시, 뿍시, 뿍시, 뿍시, 뿍시, 우와! 야, 이 덱이 개돌았네. 그렇지. 턴마다 또 능력치 증가가 있어. 아, 턴마다? 턴마다 증가라기보다는 그 근타르가 한 번이라도 맞으면, 그지? 근타르한테 살짝만 스쳐도 근타르가 피를 회복할 거 아니야? 그때마다 기본 능력치 또 올라가. 야, 이거네. 마엘, 근타르 둘이 진짜, 들 다... 어, 여신 덱입니다. 예, 요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지. 여신대한테는 방어관련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2대3으로 싸우는 느낌이 나버려요 이것도 알고 들어오셨네 인사하시는 거모르까 알고 들어오셨어 어? 이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찐덱이네 허크토크 덱이잖아 저건 못 이겨요 네, 저덱못이겨 진짜 이거는 아마 딥 좀... 뭐고 이거? 방어관련이 안 깎였는데 왜... 자, 일단 부활 뽑았고요 여엘이랑 궁합도 진짜 좋다 그죠 죽어도 한번 살아나니까 야 그러면은 구리드의 자석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구리드가 아니어도 이정도 딜은 나온다 좀더 자유롭게 덱을 짜도 되지 않나 큰타르랑 함께라면 어마나 근데 저쪽도 이제 여신덱이라서 보막 치기 시작하면 저게 안돼아 여기 한번 삼성 빠바바바바박 석크 92,000 자 한번 가보자. 쇼호아, 뽀뽀 안 죽네. 와 뭐고? 딜왜 이렇게 안 나오네 이번에는. 아 차단 당했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잘하면 잡을 뻔 했는데. 스티그마 승리로 이겨. 스티그마 두두두두두 쎄다 이거. 야 죽었다. 아 이건 죽었다. 와일쓰는덱 예. 아. 중에 저들이 저들이 제일 좋다. 오케이. 요거는 뭐.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고 오케이 드디어 우리 구리드의방어관리니 깎입니다 차 끄닥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맛있는거 좀볼 수가 있겠다 요거 딜 여러분 좀 궁금하죠? 이거 딜 너무 넘칠 것 같은데 누구 때리지? 자 들어가보자 쇼복시복시복시복시 오십이만 9천 요요요요요요 철 시고 49만 아까 우리 60만 더 남았는데 어? 약간 이제 막더더 더 자극적인 수치가 아니면 느낌이 좀안 올라오고 그래 아크다어 뭐야? 폐가 왜 이래? 아이씨폐왜 이래 이거 얘들아 누구 조형님 한번 가능하겠니? 자 2성 홀리라이트 툭툭툭툭툭 7만 빡! 이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마엘 형 패를 넣으라고. 오케이, 됐어 자, 우리 맞을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어? 어? 와, 방어관리는 없어지겠다. 아, 자, 그래도 어쨌든, 아, 지금 스택이, 얼마 스택? 4 스택. 24%인가? 죽지. 절마 어디서 지금 오빠를 겨누고 있겠노, 저거야. 빡, 씩, 해가지고, 막, 빠바바바 해가지고, 빠바바박 해뿐, 그라. 쏘! 으쑥, 으쑥, 으쑥, 으쑥, 40만. 와, 야, 방어관리는 없으니까,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부족한데, 약간 부족한데? 야 그리드. 아하. 이 정도, 야, 이 정도 엄청난 틀이잖아, 그지? 근데 약간, 다시 큰일 났어. 나 지금 또, 시작된 것 같아. 막, 20만씩 막 뽑고 일하는데, 40만, 20만, 20만, 20만 이랬는데, 방, 합이 100만이잖아. 근데도, 약간 내가. 그렇네. 태양의 광이가 하나 없어져서 그렇네. 자, 올리고, 우리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아, 팡스! 복숍쇼! 야, 200만. 두 명한테 200만. 합이 300만짜리다. 말씀이구요. 한 200만 정도는 나와야 느낌 오지, 이제. 오늘 너무 센 딜봉을 많이 봐가지고. 애매한 걸로는 내가 느낌 잘안 와, 지금. 자 이승 한번 써봐 간다. 자 끈타르 도도도도야 끈타르야 끈타르가 음, 요정도라는거 자어 어. 어. 하하 코수염 덱인데 못 죽여 이거 임마 이거 자 이게 아, 큰일났거든요 이 바로 코수염 덱의 압박이에요 간다. 자 이렇게 해나 보도록 할게요 소라 레이 숭 뿍뿍뿍뿍 와 89만 89만 자그 다음에 그것까지 걸려있어서 주피 깎아놨어요 저거 뭐 저거 어 표식 자 들어갈게요 팍스 아와 400개 하야 460만 아니야 이정도는 돼야 딜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 연반, 개딴단한 데가 는데 460만. 근데 여러분, 이거 방금 필풀 아니다? 필살기 5렙이다? 필풀이었으면 얼마나 나왔는데, 이거? 야, 이거는 영상 제목이 너무 딱 굵직하게 나왔버는데. 460만 딜. 터졌습니다. 됐나?